안녕하세요. 뉴스읽어주는남자 이슈포커스입니다. 오늘은 BTS의 5년 연속 MTVM화 수상에 대한 이야기와 우정타투 및 진의 군입대 예상 시기 등에 대하여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룹 BTS가 유럽 최대 음악 시상식인 MTV 유럽 뮤직 어워즈에서 5년 연속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고 하는데요. 소속사 빅히트 뮤직 측에 따르면 BTS는 13일 독일 디셀도르프에 psd 방크돔에서 개최된 2022 mtvm화 에서 빅기스트 팬즈 부문을 수상 했습니다. 이로써 bts는 지난 2018년부터 5년 연속 빅기스트팬 트로피를 들어올린 것인데요. bts는 지난 2015년 베스트 코리안 액트 부문 수상을 시작으로 2018년 에는 베스트 그룹 빅기스트팬등 2개 부문 2019년에는 베스트 그룹 베스트 라이브 빅기스트팬등 3개 부문에서 상을 거머쥐었었습니다. 2020년에는 베스트 송, 베스트 그룹, 베스트 버추얼 라이브, 비기스트 팬, 2021년 베스트 팝과 베스트 케이팝, 베스트 그룹, 비기스트팬등 각각 4개 부문에서 수상했었습니다. BTS의 빛나는 5년 연속 MTV m 마수상에 기쁜 찬사와 박수를 보냅니다. 다음은 BTS의 우정 타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BTS는 RM, 진, 슈가, JO, 지민, 위, 정국 등 7인이 활동하는 그룹인데요. 이들의 우정 타투에 비밀이 밝혀져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리더 RM은 지난 6월 10일 엔솔러지 앨범 프로프 발매일에 맞춰 BTS 멤버 중 가장 먼저 우정 타투를 공개했었는데요. BTS 7 멤버를 뜻하는 숫자 7을 발목에 새긴 것입니다. 이후 멤버들은 각기 다른 곳에 남긴 7 타투를 공개 시선을 모았었는데요. 진은 허리, 슈가는 손모, 제이홉은 종아리, 지민은 손가락, 뒤는 팔, 정국은 뒤 뒤에 우정 타투를 했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BTS 멤버들의 끈끈한 우정이 훈훈함을 불렀는데요. 그런 가운데 최근 BTS의 우정 타투를 작업한 타투이스트가 작업 후기를 전했습니다. 그는 많은 분들의 관심이 집중되었던 BTS 멤버들의 분 우정 타투 작업을 진행했고 BTS 멤버 간 우정의 의미를 잘 보여주기 위하여 멤버들과 분 충분한 상의 후에 작업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우정 타투 디자인을 통한 상업적인 판매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며 BTS 우정 타투는 좋은 의미로 남겨두기 위해 멤버 이외의 다른 분들께는 작업해드리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는데요 그러면서 멤버 분들의 타투 이미지는 공개된 분들에 한해서 앞으로 본 계정을 통해 보여드릴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타투이스트는 RM, 진, 지민의 우정 타투와 함께 멤버들이 남긴 사인도 공개했다는데요 특히 지난 13일에는 정말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믿어주신 만큼 더 멋진 작업으로 보여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라며 사진 한 장을 게재했는데 방탄소년단의 우정 타투7 디자인을 모아둔 것이었습니다 놀랍게도 7 타투 또한 7개를 합쳐보니 BTS가 완성됐습니다 이에 팬들은 BTS 사랑은 BTS 못 이긴다 이렇게 또 감동을 주네 뭉클하다 BTS만 할수 있는 타투 영원하자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BTS는 각자의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병역을 이행할 예정이며 맏형 진은 지난 4일 입영 연기 취소원을 제출했었습니다. 다음은 진의 연내 입대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진은 지난 13일 팬 커뮤니티 위버스를 통해 팬들과 소통하던 중 다음 달 생일인데 신나요? 라는 질문을 받고 아니요 최전방 떴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진의 생일은 12월 4일. 이에 진이 12월에 입대하는 게 아니냐는 추측이 불거졌었는데요. 진은 BTS의 국위선양이 인정돼 올해까지 군대를 가지 않아도 되는 특혜가 있었지만 이를 취소했으며 진은 콜드플레이 무대를 마치고 지난 4일 입영 연기 취소원을 냈었습니다. 보통 입영 연기 취소원을 제출하면 병무청은 입영 희망자의 입영 계획, 군에 소여, 입영 대기 인원에 따라 입영 시기를 결정해 입대자에게 입영 통지서를 보냅니다. 취소원을 제출하면 통상 3개월 안에 입병통지서를 받게 되지만 대기 인원에 따라 시기가 당겨질 수 있다는데요. 연말에는 입대를 잘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연내 입대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진의 입대 시기를 두고 비키트 뮤직은 언급을 낚였다는데요. 다만 진이 최전방 떴다고 구체적으로 언급한 만큼 입병통지서를 받았고 입대일도 정해졌다는 추측을 할 뿐입니다. 빅히트 뮤직은 적당한 시기에 입대 발표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 진은 첫 솔로 싱글 더 아스트로나우트 발매를 자축하며 꽤 오랜 시간 이슈였던 군대 이야기를 꺼내 화제를 모았었습니다 진은 그래미 시상식이 끝나고 입대 준비를 했다 그룹 활동을 중단하고 개인 활동에 집중하겠다고 밝힌 것은 6월 방탄 회식 영상이었으며 이는 간접적으로 군 입대를 표현했다고 말했습니다 진은 지난 콘서트와 관련해 팬들에 대한 예의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아미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었으며 억울한 면이 없지 않지만 팬들이 눈물의 공연을 보지 않게 돼 다행이다라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BTS의 소식 이모저모를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소식으로 찾아뵐게요.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